숫자 야구 하실 때 저희는 점심 야구하고 네. 싶거든요 어떤 거지? 오 원스트라이크 오 쌍! <웃음> 오원 스트라이크 형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10명에서 시작했잖아요 응. 11명에서 시작했어요 11명에서. 아 11명에서 시작했잖아요 응. 이제 5명밖에 안나왔어여 6명 나왔어아 6명 A씨 부족하네요 아 내가 첫 번째로 탈락한 이유가 있었네 응. 우리가 기준 했던 1대1로 두는 오목이 아니라 1대1대1이 기존의 오목은 4개의 돌을 먼저 두면 무조건 이기는 그렇죠. 수지만 4개를 어도 막히고 막히는 건? 거죠 헐 대박 세븐틴의 이세돌 아이고 참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우와, 우와. 아니 우왕우왕 우왕 그거 하자고 아 그렇습니다 아, 일단 네. 우선 네. 가운데를 막아야죠 네. 따라 놓읍시다 <웃음> 네. 빠져나와서 놓는 게 나을 어. 수 있겠다 아 어, 정말 치열하게 오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목이다 보니까 이제 주목 님이 생각나네요 주목! 음 <웃음> 그래 그래 그래 네. 모두 주목! 우리 모두 화목! 아, 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오목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아주 피가 튀기는 아 경기입니다 네, 아 아유 여기까지 튀겼네요 아유. <웃음> 네. 아유. 치열하게 하고 있으니까 치열업 한번 부를까요? <웃음> 치열업 베이베 치열업 베이베 좀더 힘을 내아저 오목이다 보니까 그다 네. 다섯 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팀이서 하니까 네. 굉장히 네. 머리를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세팀이니까 열다섯 개가될 수도 있는 네.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고 얘기 많은데 봤어 있어? 아, 그, 다 여기 보고 있어요 네. 여기. 뭐안보거 같은데? 자, 어쨌든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이야기도 없이 정말 네. 이 조용한 상태에서 네. 정말 이 신경전. 신경전. 신경전. 와, 진짜 어려워 이거. 어. 여기 다른 벽이 네. 있는 거 같아요. 네, <웃음> 네 그렇죠. 네. 아, 끝날 거 같은데 안 끝나네. 어. 끝날 거 같은데 안 끝나네. 어, 누릴 거요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굉장히 치열하고요. 네. 네. 치밀한 계산, 치밀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치열해요. 치열해. 치열죠 치밀한 그들이 펼치는 치밀한 치밀하고 치열한 치질한. 이게왜 <웃음> <그게> 나오죠? <웃음> 다시 둘러앉아 <웃음> 서로를 바라볼까를 <웃음> <나를> 닮은 날씨. <다시 웃음> <와 웃음> 너무 죠 끝. 끝. 고맙습니다! 아, 굳이 팀이 아, 또얘기게 아, 아, 됐는데요. 네. 우리 또 탈락자 두 명을 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바이바이. 아, 아. 민규 원우 아, 탈락하셔서 지금 총네명 남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끝인 줄 알았으나 하지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끝나면 우리들의 브레이을 아, 제대로 다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준비했다. 오케이. 자 부! 활! 전하 빰 우리의 반격을 미카다. G R A I N. 패자 부활전 아. 아니야 패자 예정자들? 아? 어? 네. 패자 예정자요? 네 저희는 패자도 아니고 타락자도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부활해서 우리가 우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부활할 수 있는 멤버는 딱세 명밖에 없어요. <웃음> 우리 팀이 한명 왔어. 근데 이 다음엔 개인이에요. 아, 아. 두명 남았다. 두 명. 깔끔했네요 <miracle> 나이스 나이스 민규 씨. 마지막 프이엄마 어렸을 때 수술 후수학 열심히 하랬어 아, 아고아한명더한명더 불... 불... 하면 저 열심히 자신 있습니다 우와 어. <vanilla> <웃음> 결국에 그 빅픽쳐가 성공을 네, 했는데 네, 약간 네, 링가, 네. 민망하긴 한데요 네, yeah, 네. 어쨌든 성공한 거니까 네네괜찮아 자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대망의첫 번째 문제. 네. 세 17! 데뷔 응? 2 0 1 5년 5월 26일은 지금으로부터 1 6 7 2일 전이다 맞으면 이0 0 0 10,000, 면 x. 정답은 x입니다. 오! 우승자 될수 있겠다 언제 오면 두 번째 문제도 네? 세븐틴 관련 문제입니다 네? 세븐틴 모든 멤버 출생 연도의 합은 어? 합이라고? 어? 헐. 헐. 헐? 이걸 어떻게 계산해 이만 이거... 25,955이다 <웃음> 정답은 5입니다 <웃음> 나는 O야 거봐 아, 네. 눈치로 가는 거야 이거 왜 네. 네. 오! 봤지? 오자 <웃음> 이렇게 해서 음. 지금 문제가 꽤 많이 남았는데 어, 벌써 3명 우와 이제 대박 3명밖에 네. 안 남았습니다 어, 거미는 아, 거미요? 네. 거미는 거미는, 네. 동물이다. 오, 트리맨 엑스. <웃음> 거미는? 동물이다 맞으면 O 트리엑 아, X 거미는 동물이다 맞으면 O 트리엑 X 여기서 이기면 제 우승이야 오 갈까? 오입니다 아! 곤충 아니지? 야, 그럼 내생남 갑자기 너된 거야? 메인 네. 브레인으로. 내생남이서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저는 뭐 처음부터 네. 제 자신과의 싸움을 잘 이어내 왔던 생각을 해 가지고 네, 네, 네. 기분이 좋네요. 네. 어, 저는 탑3 안에 든 것만으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아. <웃음> 아, <웃음> 스, 3였군요 아, 멋있어. 네. 이제 더 이상 제 말을 무시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웃음> 오! <웃음> 누가 탈락을 했던, 네. 누가 1등을 했던 간에 우리 세븐틴은 또 앞으로 세븐틴으로서 열심히 멋있는 활동 보여드릴 거라는 점 맞습니다 <웃음> 네. 네 어쨌거나 어쨌거나 오늘 내생남 김민규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섹시 댄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알요는고 세븐틴 哈哈哈哈哈哈。<笑><笑>